굿모닝 굿모닝 오 발음이 지 g o 데 살짝 꺾었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굿모닝 네네 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네, 네, 서이번에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응. 코골이인가 응. 성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왔는데 응. 저희 신랑이 응. 그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비염이 그렇게 심했던 편이 아니어서 이 비염 심한 사람들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그쵸. 이게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눈도 시뻘게 지면서 머리 두통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움주여서 못하고 감기 심한 감기 온 것처럼 이렇게 들어 놓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보니 네. 코클링이라는 걸 말씀하시길래 네. 그게 정말 음.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심하거든요 조금만 뭐 바람 불어도 애치하고 네. 먼지 나라도 애치하고 뭐옷 조금 이렇게 옷 먼지 날려도 애치하고 음. 되게 그러면서 약을 먹는데 좀 그게 사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염은 대책이 없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콜링을 네. 보니까 있으면 아, 그 좋겠다 싶어서 비염이 이 해결하기 너무 힘들다는 가장 문제가 네 안타깝죠 네. 어, 유비노과에서 공식적으로 뭐 언론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 3대 만치병 중에 하나다. 암 베이징 알레르기피오. <웃음> 이라고 할 정도로 안 낫는다는 거죠. 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요. 뭐. 약을 쓰면 그때뿐 잠깐 사그러들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예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감기도 정복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증상을 좀 완화하고 그렇죠. 내 면역력 위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네. 이 알레르기 피우면 결국 면역 음, 네. 내가 그 비염을 이겨낼 수 있는 인체 환경이 되면 네. 극복하죠. 네. 근데 자꾸 그게 아니고 약으로 누르면 음, 오히려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의 문제가 뭐냐 국소적인 문제인데 약을 먹잖아요. 네. 전신반응이 되죠. 약이 전체로 다가서 하는데 이것을 낚여서 다른 놈을 희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워낙 뭐 심각하고 하면 그때 미칠 것 같으니까 약 먹어서 돼. 좀 완화시키는데 그게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질 않았다는 거죠 약만 먹어서는 그래서 면역 개선,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바뀌질 않잖아요, 또 그쵸.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다른 노력 안 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끼워가지고 뭐 낳는다면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상태는 사실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좋아질 텐데 그 조금 때문에, 가령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00도 시대에 끓잖아요. 네, 그 1도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보탬이 될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연의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한방 공부를 많 했는데, 이 비염 있는 사람들한테 침을 침출을 많이 합니다. 코 안에다 또막막난 음. 아, 침을 꽂아 갖고 막 어혈을 뺀다. 고 코를 코피를 왕창 빼 기도 하고, 평장제 뭐 무슨 영양 열이 무슨 혈이니 뭐 이렇게. 침을 꽂아가지고 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소료혈이라고 하는 소료혈이요? 네, 흰소자예 네. 엉덩이로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꼭그 뼈가 네. 엉덩이뼈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뼈가 여기 있어요. 아, 아, 음. 근데 그 혈자리가 굉장히 코의 중심 혈자리면서 기혈을 관창할 수 있는 중요한 혈자리인데 네. 잘안 써먹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왜안 쓰지? 이렇게 좋은 혈자리인데?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그거를 쓰는 한우님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다 침을 꽂는데 침을 이렇게 꽂기도 하고 관통물을 시키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파 10번만 네, 네. 어, 맞으면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10번을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웃음> <웃음> 몇번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고기 네? 가서 안 하고 아. 내가 이제 셀프로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꽂다가 말았어요. 아. 어느 정도냐면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여기다가 침을 빵 놓으면 너무 아파서 음. 벌떡 일어날 음. 정도로 어, 그렇게 강력한 아. 자극을 주는 혈자리인데 아 너무 아프니까 못 써먹는 거라 네.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있는 게 버려둔 열자리 좋은데 버려준 그래서 저는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옷과 네. 형상 기업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음... 여기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서 아무 아, 되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전법을 바꿨죠 후방 공격 그래서 안에서 쓱 들어가서 딱 해주면 이 방향이 그대로 그소리 혈자리를 향합니다. 음... 딱 이렇게 꽂는 순간 예민한 사람은 어? 코가 열리는데요? 음... 어떤 사람은 콧물이 툭툭툭 떨어지다가 1분 정도 지났더니 어? 콧물이 멎었어요. 어떤 사람은 재채기를 네. 막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번을 해야 된대. 네. 이거 끼고 잤더니 아침에 재채기를 안 틀어. 너무너무 신기한 사례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는 이 소료회라는 혈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방법이 네, 네. 없어 그래서 이렇게 형상기어 바이어와 꼭 반드시 옥이 아니어도 되는데 네. 이 옥의 효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효능을 네. 추가한 거죠 네. 플러스 1이도 하면 좋으니까 그럼 옥은 어떤 효능을 주는 건가요? 옥은 열을 내리고 뭐기열 순환에 도움을 주고 목목거리하고 막 목팔자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을 접목시켰고, 음. 그다음 여기를 자극하는데 네. 어, 그냥 놀 수가 없어요. 여기다 꽂을 수도 없고, 피어싱을 할 수도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철자라도 해봤는데 그거는 힘이 없어가지고 네. 또 너무 아프고 네. 그래서 생각 그때 형상 기억관련를 여기다가 다 접목을 한 거죠. 음. 그러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도 네 그렇네요 이게 어, 네. 좋아요 그래서 이딱 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 나중에 껴봐야겠다 응. 근데 참 너무 좋아요 <웃음> 참 좋은데 어떻게 뭐라고 할말이 없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분자 모시기 그런 거 같네요 복분자 모고 이렇게 따온 거데 따온 건가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웃음> 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그거는 매일 하루 한번 뭐, 내지 네. 두 번이나 먹어줘야 되는데 얘는 오기 천년 가는 거 알죠? 천년 이상 가지. <웃음> 대대선선 물려제비. <물려주네. 웃음> 평상기억와여가 네. 달아 없어질까요? 안 달아. 네. 이거는 정말 백년, 천년을 이어 쓸수 있는 굉장한 제품인데. 네. 오 이거는 가족들이 돌려쓰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리 나한서 사면 좋겠군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저기 상비 그 저기 약 놓는 데 있잖아요. 예. 다 해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잘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 때 응. 애가 콧물 찍찍하고 재채기 한다면 서로 와서 자기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뭐 며칠 한 번은 빠지는 았지 너무 너무 신기한 거라서 사람들이 긴감이가 있는 거는 도대체 무슨 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는한번 응.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도 걸어볼까. 그래서 이제 이 열령, 연령, 비열령이라고 하는 정말 그 고전부터 내려오는. 네. <웃음> 커트하시고 <웃음> <겉을> 네. <웃음> 네.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음. 근데 음. 아까 소료혈 얘기 잘 설명 들었죠? 이소료혈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웃음> 소리혈 에 도움을 는꼭 그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증상 있을 때그 소금물 네. 해가지고 여기 그코 세척하는 거 아, 아, 있죠? 네네네네. 그거 한 번씩 해주고 그다음에 어,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코의 기혈 순환을 촉진해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목이 굳은 사람들이 코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 어 이게 그 신경이 뇌에서 나온 신경이 경추 이관을 타고 내려서 다시 다시 들어가서 코와 눈과 어 부강과 귀와 이쪽으로 신경이 다 간단 말이에요. 음... 이 거북목 일자목인 사람들이 코에 문제도 많아요? 제 얘기가 되네요 네. 그게 어 정말 신기한 게코로 숨을 잘안 쉬어 지니까 숨 쉬려고 이렇게 자꾸 머리를 내다니까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숨이 잘 답답하니까 기도를내 스스로 벌리려고 하는 노력 본능적인 행위들이 일자목을 만들단 말이에요 일자목을 만들었더니 그이 신경 나오는 것을 얘가 눌러 가지고 코에 제대로 된 신경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만 뭐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과 자세를 다바꿔 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걱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좋아졌죠 그때 얘가 주막앞편 달리는 말에채찍질을 하는 정말 그 시너지를 내는 거지. 얘 하나 딱 했다고 안 되는데요. 그쵸, 이런 어쨌든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웃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긴> 한데 <웃음> 네, 네. 함께 노력을 하자. 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민 잘하세요. 네, 네. 음. <웃음> 아니 들어보니까 네. 정말 효과가 음. 있을 것 같네요. 혈 자리도 그렇고 지 네. 신경 얘기도 그렇고 네. 다 되게 그 이해가 되게. 순리적으로 잘 되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네. <웃음> 네. 가격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웃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으이 아, 네. 요 아,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